안녕하세요 표만든 남자 비교한 남자 신성주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요 음, 생방 때 자주 요청받았던 상공7 0 품질 비교표를 드디어 들고 왔습니다 아, 물론 제 입장에서는 아직 어, 만족스럽지 못한 편인데 하도 요청을 많이 하니까 조금 일찍 올려드렸다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어, 그 만족스럽지 못한 이유가 일단 자체 테스트 결과가 어, 제 입장에서는 18종밖에 쌓여있지 않아서 3080때랑 다르게 조금 데이터가 부족해요 여러분이 인기 제품만 자꾸 주문을 하시고 그리고 제가 빌릴 수 있는 거나 살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약 18종 정도만 확인을 해봤어요 그래서 오늘의 데이터 중에 온도하고 소음 같은 경우에는 쿨앤조이케이사존 테크파업 등의 국내 해외 리뷰를 참조해서 넣어놨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나중에 자체 테스트가 완전히 아, 완전히 무리겠고 한 90% 가까이 이루어진다면 은 그때는 제가 테스트한 결과값으로 어느정도 바꿔놓거나 아니면 은 같이 버무려서 만족시켜 놓겠습니다. 자 오늘은 표를 보여주기 전에 앞서 신성조가 맨날 점수 매기던데 그거 무슨 기준으로 점수를 매기는지 한번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표는 빨강, 노랑, 녹색 기준으로 좋습니다 빨강이 가장 좋은 제품을 표기를 해둔 거예요 그 부분을 전원부 빨간색이었다면 전원부 가장 좋은 애예요 요거는 3점, 노랑색은 2점, 녹색은 1점 정도로 보시면 되고 흰색은 평균 이하 혹은 안 좋은 제품들이 흰색으로 칠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가격 같은 경우에도 음 가격이 평균 이하 1만원 차는 녹색이고 3만원 이상 차이나면 노란색 5만원 이상 차이나면 빨간색으로 표기를 해뒀습니다 5만원 이상 차이나면 정말 가성비가 좋은 제품이겠죠? 노란색만 해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평균 데시벨이나 평균 온도 이하도 다 녹색으로 칠을 해뒀고요 전원부가 파운더스 에디션 이상의 품질을 가지고 있다면 녹색 어, 3페이지 이상의 위급이다 라고 생각하면 노란색 5페이지 이상 차이는 빨간색입니다 아니 저번에 그렇게 설명 안 하셨어요? 그, 캡, 종류에 따라도 품질 차이가 나고, 그리고 모스펫 종류에 따라도 품질 차이가 난다고. 음, 서로 효율도 다르고, 뭐 수명도 다르다고 했잖아요. 근데 요번에 그걸 무시했는 이유가 있는데, 대부분 거의 비슷한 등급의 캡피시터와 모스펫을 사용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숫자로 여러분한테 계산해 드렸다 보시면 될까요? 크게 다르지 않아요. 결과는. 어, 백플과 LED가 달려있으면은, 그, 그렇죠, 추가 점수 1점씩 줬습니다. 안 달려있는 애들도 있죠. 물론 이게 얼마나 화려하냐. 어떤 애는또 LCD 창을 넣어놓기도 하죠. 그런 것까지 다 추가 점수 주면 되겠지만 일단 그거는 너무 주관적이다 생각했기 때문에 점수는 그냥 1점씩 줬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히트 파이프라인 펜 개수는 사실상 쿨링 솔루션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온도 점수를 이미 측정했잖아요. 근데 저 크게다가 저 개수 많다고 점수 더 주는 거는 아니다 싶어서 점수에서 제외를 했고요. 현실점에서 테스트 온도와 소음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내 해외 리뷰를 참조해서 넣어둔 거니까 나중에 대해서는 조금 점수가 바뀔 수 있다는 거 기억해두시고 저와 함께 가장 가성비 좋은 제품 혹은 추천 제품을 확인해보도록 하죠 일단 엔비디아 파운더스 에디션 펭균을 한번 봅시다 파운더스 에디션은 9 플러스 2의 전원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D의 2는 아시다시피 비디오 메모리에 할당되는 거고 이제 9페이지 전원부가 GPU에 할당되는 거겠죠 부스트 클럭은 1725고, 팬은 2개, 전원은 8핀 하나, 정확히 말하면 12핀이에요. 12핀인데, 8핀 하나 꽂아서, 어, 전력을 변환합니다. 그리고 4, 4 총4개 히트파이프, 백풀, LED는 없고, 전력 소비는 220 정도가 최대치로 제약이 걸려 있습니다. 별도로 수동 조절하지 않으면 220일 거예요. 어, 온도 같은 경우에는 파운더스 에디션은 다소 높은 팬에서 72도 정도를 보여주고요. 실내 온도는 약 20한 24도? 쯤에서 한 72도쯤 나올거예요 소음같은 경우는 37.5dB인데 좀 조용한 편에 속해요 대부분 제품보다 얘가 오히려 조용하다 보시면 되는데 온도 차이가 막 그만큼 많이 나니까 큰 장점이라 보기에는 약간 애매하긴 하죠 밑에거는 평균값이에요 65도가 평균온도고 42dB이 평균 소음이고 펭개수는 대부분 3개고 뭐, 부스트 카드는1770 정도가 되겠죠? 가격은 72만원 정도가 평균 가격입니다. 자, 그러면은, e m 텍 지퍼스부터 차례대로, 어, 얼마나 평균치보다 좋은가 확인을 해볼까요? e m 텍 블랙 에디션 같은 경우에는 가격 자체는 평균가보다 약간 쌉니다. 많이 차이났 나요. 그리고, 전원부 모스펫과 캐피시터는 10 플러스 2로, 파운더스 에디션보다는 1페이지가 많은 편입니다. 모스펫은 동일한 걸 사용했어요. 코어 부분에 50W, 어, 5 0 참, 5 0 암페어 정도 더 추가로 전력 공급할 수 있겠죠. 부스트 클럭은 파운더스 에디션보다 50 높은데, 평균치보다는 약간 낮은 편에 속해요. 뭐, 4, 5 차이가 크진 않겠죠. 팬은 3개 사용하고 있고, 전원은 8 플러스 판. 백플은 금속 재질을 사용했습니다 알루미늄 재질을 쓴다고 하네요. LED가 옆면에 들어오기 때문에, LED로 약간의 튜닝 효과는 있습니다. 그리고, 음, AS는 사실 이거 좀 주관적이니까 여러분 점수에서 빼고 보셔도 좋은데 e m t 기 업계 탑이라는 거는 보통 이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베리구이라그러면서 2점을 주긴 했는데 여러분은 AS 크게 신경 안 쓴다면 점수를 빼고 보셔도 됩니다 이거 2점이나 줬어요 자, 그럼 총점은 7점 AS 점수까지 다 포함해서 7점 정도 줬다고 보면 됩니다 밑에 터보제시나 블랙몬스터 같은 경우에도 어, 사실 전원부가 좀더 좋아졌어요 이페이지 추가되고 대신 가격이 꽤나 많이 차이가 나죠 5만원 혹은 2만6천 정도가 올라갔습니다 부스트클럭 같은 경우는 40클럭 정도 올라가는데 이게 크게 체감 안될까요 사실 뽑기온이라서뽑기온 좋으면 은셋다 비슷하게 나오긴 해요 백플 LED 같은 게 조금 더 화려하게 들어가 있긴 합니다 양 제품 다 그리고 뭐 엔텍 유통인 건 똑같고 전력 소비랑 한계치가 조금 넉넉하게 풀려있어서 어 최저 클럭은 조금 더잘 유지합니다 여러분 수동 오버 할 때도 약간 유리하고요 다만 어, 소음이나 온도가 평균치 보다 낮진 않아요 블랙 몬스터 같은 경우는 평균치 정도에 속하고 오히려 터보 제시 평균보다 약간 높게 나오는데 이거 제 생각에는 이렇게 안 나올 텐데 일단 제가 아직 테스트를 못 마쳤어요 마치고난안돼 말씀드릴게요 저도 지금 두 가지 제품 다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80할 때는 터보 제시 사실 블랙 몬스터보다 잘 나왔는데 쾌전꺼 보니까 불몬이좀더잘 나오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쾌전게 틀렸다는게 아니라 이게 제품마다 편차가 있어요 똑같은 제품을 써도 온도편차가 1 2도씩 나거든요 그 소음도 1,1도나는 경우가 있고 그게 아마 썸을 발렸는 형태에 따라 차이가 좀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GPU 수율에 따라서 온도가 더 높기도 하고 낮기도 하고 그래서 뭐 적당히 참고용으로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 드리고 싶네요 다양하게 체크해서 넣은 건 아니니까요 사실 이거 정확하게 하려면 은한 개당 테스트 몇십 개를 해줘야지 어느 정도 편차가 잡힐 텐데 그거는 사실상 불가능하니까 소음하고 온도값만큼은 어느 정도 걸러서 보시라고 여러분들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나머지는 바뀔 게 없는 부분이에요 AS평가라든지 뭐 백플레이 LED 뭐 히트파이프 숫자 전원부 같은 경우에는 뭐 제품마다 편차가 있을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이, 이거랑 가격을 조금 더 중점으로 보시면 좋겠죠 자 e m t e 은 그래서 세가지 제품 전부 다 음, 7점 정도를 획득했습니다 7점이면은 꽤나 높은 점수예요 일단 뭐 이정도 점수 가졌다 생각하고 넘어갑시다 그 다음 펠리거 한번 볼게요 펠리 제품이 아시델피 e m t e 블랙 에디션이랑 동일 제품입니다 슈라우드 커버 모양만 살짝 다르고 뭐 방열판 부터 시작해서 전원부 기판 디자인 모두, 모두 다 똑같아요 근데 가격이 e m t e 거보다 어, 3만원 정도 저렴합니다 3만 원 저렴하면 꽤큰 장점이거든요. 심지어 얘는 오시하고 노노시하고 가이 뭐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오시 모델 산다 치고 무조건 오시 모델 사게 낫겠죠. 가이 똑같으면. 어 클럭조차도 블랙에디션하고 똑같고 어, 힙하나뭐 전원부도 그렇습니다. 근데 얘가 이엔트거랑 차이가 있는 게딱한 개가 있어요. 백풀이 플라스틱입니다. 백풀 플라스틱이 뭐가 의미가 있는데요. 지금 아시다시피 펠릿 OEM 나오는 저 제품이 어, 전원 본도가좀 높은 편에 속해요. 90도 정도까지 찍힙니다. 근데 이게 백플이 알루미늄 되어 있는 애들은 거기에다가 써멀패드를 발라서 온도를 꽤나 많이 낮춰줍니다. 뭐 적어도 6, 7도 이상 낮춰져요. 근데 얘는 백플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그 온도가 높게 찍히는 거예요. 어, 그 부분이 아쉽더라고요. 사실 나머지 부분 다 똑같은데 이게 똑같이 실점을 줬지만 특히 가격이 싸서 점수가 높게 받은 거거든요. 가격이 뭐 평균 가격보다 3만원 은 싸니까 3만원 이상 근데 음, 점수를, 내 마음, 내 마음 같았으나, 이거 마이너스 1점을 주고 싶어요. 왜? 백플 때문에. 백플이 플라스틱이라는 게, 이 라인업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전원본도 90도까지 찍히는 게, 사실 정상적인 온도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여튼, 그 점을 빼고는, 참, 가성비도 괜찮고, 음, 소음이나, 그, 보시다시피 온도 같은 것도 평균값에 가까운 제품이기 때문에 싼맛에 산다 그럴 때 굳이 말리진 않겠습니다 어쨌든 이네텍 제품과 동점을 받았다 보시면 되겠네요 펠리에 지포스 그다음에 기가바이트 값을 얘기하겠습니다 기가바이트 같은 경우에는 하, 얘네들 가격이 좀 노답이에요 이거 뭐 75만 팔면 누가 사겠어? 75, 76, 80인데 여기 지금 불몬 전원보다 더 빵빵하고 쿨링도 충분히 비슷한 놈 얼마 차이 안 나거든요 이게 그냥 소음이 증가한 만큼 쿨링이 좀더 낮아가지고 1도가 까진거지 둘이 비슷하다 생각해요 불몬이랑 실제로적으로 전원보다 뛰어나고 AS도 괜찮고 이런 제품보다 더 비싸 기가바이트 게임의 옷이나 비전이 이건 조금 그렇죠 사실 나는 기가바이트가 e m t e 불몬보다는 싸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게 조금 추천하기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점수도 <웃음> 좀 낮게 측정될 수밖에 없었어요 얘가 9플러스 2페이지에요 눈으로 봐도 딱 보이죠 이게, 파운더스 에디션하고 동일한 전원부 구성이거든요? 그렇다면 뭐, 케이블 뭐, 특별히 뛰어난 거쓴 것도 아니고. 물론, 부스트 클럭은 파운더스 에디션보다 높게 뽑혀 있는 상태지만, 어, 이글을 제외하고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없고, 이글은, 한번 생각해 볼만 하긴 한데, 이글이 옷이, 논옷이 가격 차이가 너무 커요. 그래서 살 거면은, 논옷이 사서 좀 싸게 쓰든지, 그래야 될것 같아요. 물론 뭐 AS쪽에도 특별한 장점이 없고 굳이 이걸 고를 필요가 있나 싶은데 아 여러분 생각은 다를 수도 있겠죠. 일단 화이트 제품이 워낙 드무니까 나는 그냥 비전 5이 쓰고 싶은데요. 쓰면 안 돼요. 사실 뭐 전원부가 수명에 막 크게 영향을 준다든지 이런 건 아니거든. 고주파 빈도가 올라갈 수가 있고 추가 오버가 좀 어려워지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격자 메이트만 없지 못살 제품은 아니다. 하지만 추천하기에는 뭐 당연히 똑같은 가격에 좀더 좋은 제품이 있기 때문에 추천하기는 좀 애매하다 정도로 기가 바이트 제품 전부 그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어요 왜 마스트 제품은 좋은데 이거 80만원이거든 진짜 80만원이면은 지금 아시다시피 3080 중고 좀 저렴한 거업어오면은 80만원 중후반에 어와요3 4만원 더 주면 이거보다 성능 20% 높은 거쓸수 있거든요 3080을 진짜 가격적인 베이트가 없는 것 같아요 아 여튼 그래서 뭐 엄하고 비전이고 게임이 오시고 추천은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취향에 맞아서 사겠다 그럴 때 말리지는 않겠지만 아무튼 음, 그 정도로 기가바이트는 평가능력 넘어가겠습니다 자 msi꺼 보겠습니다 msi는 아무리 찾아봐도 벤투스 리뷰는 없더라구요 벤투스는 실제로 저도 제품을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 얘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다만 보이에피 트라이프로저가 9플러스 2페이지인데 벤투스 전원 오브 페이지가 이거보다 좋을 리는 없겠죠 어, 솔직히 한말로 동급이거나 더 낮거나 두 중에 하나... 하나일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동급일 것 같아요 ncp 쪽에 나오는 모스펫이 품질이 좀 괜찮은 편이에해 저거 지금 4 5원페로 찍혔는게 평균치고 사실 피크치는 한60 얼마나 70 정도가 어, 출력이 될 겁니다 근데 개수를 적게 썼고 기본 출력량이 낮은 것인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전원부에 대해서는 얘는 칭찬할게 없어요 넘어갈게요 가격은 어? 평귄값보다싼데요 인정 트라이프로저펭 평균값보다 쌉니다 부스트클럭은 평귄보다높은데 인정 얘가 수율선별에서 나오기 때문에 확실히 성능이 좀 높게 나오는 편이에요 그러다가 소음하고 온도를 잘 잡아요 그래서 전원부 좀 마이너스인거 빼고 그리고 이너3d라서 as 좀 구린거 빼먹고 라고 이 제품을 생각하면은 살만한 값어치는 있습니다 가격도 크게 안 비싼데다가 소음에 민감하신 분한테 충분히 낮은 소음을 보여줘요. 이거보다 조용한 놈 캐보자. 터프 밖에 없어요. 어, 터프하고도 업체할 때 업체 칠하는 수준에 사실. 터프가 한 0.5dB 낮아.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1도 온도 낮고, 뭐 0.5dB 차이 나고, 그 정도 차이 밖에 안 나니까. 트리오 트라이프로저를 사신다 그럴 때, 내가 뭐, 비록 MSI를 크게 좋아하진 않지만, 제품 자체는 괜찮다고 생각해서, 특히 소음에 민감하신 분한테는 7점을 드릴게요. 다만, 어, 소음에 크게 안 민감하다 그러면 점수가 1점 정도 까진다 보시면 돼요. 얘가, 나머지 부분에서는 큰 장점은 없거든요. 뭐, 가격이 엄청 싼거 아니잖아요. 저 정도면 평균가보다 조금 싸다 정도고, 전원부 약간 부실하고, 거기다가, AS가, 아시아 P, CS 이노베이션보다 AS가 안 좋은 곳은 잘 없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MSI 제품이 CS 이노베이션에서 AS 받을 때 별로란 뜻이에요. 그다 보니, 한 6점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MS는 여기까지 평가가 내리고 지나갈게요 어, 보니까 점수 잘못됐네 이거 2233인데 33입니다 참고로 벤투스는또 실수한 거 있나? 없겠지? <웃음> 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조택 지퍼스 한번 볼게요 오 조택 점수가 상당히 높은데요 이유가 있어요 일단 하나씩 보죠 일단 조택 전원부는 파운더스 에디션보다는 1페이지씩 더 붙어있습니다 더 붙어있어요 모습에서 똑같은 거 썼기 때문에, 당연히, 코어에, 할당할 수 있는 총출량이 약간 증가한 상태죠. 저택 제품이. 작기는 한데, 전원부까지 구리게 쓰는 건 아니에요. 부스터 클럭은, 음, 파운더스 에디션 보다는 높은데, 5 5버전은 밑에 거는 파운더스 에디션하고 똑같죠. 다만, 펜 개수가 작다 보니까, 거기다 히트 파이프는 빡빡이 넣었어도, 히트 싱크 자체가 작거든요? 그럼 얘가 어떤 느낌 있겠어요? 소음이 좀 있거나, 쿨링이 잘안 이루어지겠죠. 백플하고 l e d 까지다 가지고 있는데 보시면은 아 소음이 좀 있어요 소음이 평균치보다 한 1-2dB 정도 높아요 거기다가 에 온도는 평균치보다 많이 높습니다 4도, 5도 가까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써보시면 알겠지만 온도가 타 제품보다 좀 높게 나온다 소음도 약간 더 있다 정도로 느낄 거예요 뭐 소음에 안 민감하면 소음 무시할 수 있는데 일단 온도는 높게 나온다는 게 맞아요 이게 지금 오픈 테스트이기 때문에 실제로 인케이스에 들어가고 실내 온도가 다수 높다면 어, 한 70대 후반까지 도 올라갈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조택 제품은 가격이 무척 쌉니다 평균 가격이 71만 뭐 7천원, 6천원 정도 좀 돼요 근데 얘는 얼마죠? 68만원, 66만원이에요 평균가보다 3만원, 5만원 이상 싼 거죠 그래서 사실 66만원에 업어볼수 있다면 이게 지금 카드가격이거든요 업어볼수 있다면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제품이 아닐까 아, 부가세 포함 가격이에요 저게 하이텐 그래서, 7점을 받게 되었어요. 노노시 버전 66만짜리를 업을수 있다면. 싼 맛에 쓸 수는 있다는 거죠. 전원부 나쁘지 않고, 싼 맛에 쓸수 있다. AS 괜찮고. 다만, 다소 소음도 있고, 온도도 높게 찍힌다. 온도 때문에, 쿨링이 구린 쿨링 케이스에서는 성능이 다소 떨어질 수 있다. 요 정도까지 생각하시고, 저 댓글 한번 보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갤럭시가 한번 보겠습니다. 갤럭시는 상당히 많은 라인업을 내놨는데, 실질적으로는 뭐, SG 제품, 보이 부터나 갤럭시 부터나 똑같은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EX도 색깔만 다르지, 똑같은 제품입니다. 블랙하고 화이트. 다만, EX 게이머 제품하고, 그냥 갤럭시 지포스 3070하고는 다른 제품이에요. 요건 투펜에 기판도 좀 짧은, 아기판다 똑같이 짧은데, 그 방열판도 좀 짧아요, 얘는. 방열판 짧고, 이거는 이제 3펜에 히트파이프 하나 더 넣고, 방열판도 조금 더 깁니다. 그래서 특성이 조금씩 다른데요. 그러니까 총네가지제품 내놨다 보시면 되겠네요 이거 두개 같고 이거 다르고 이거 두개 같고 이거 다르고 한번 볼까요? SG 그리고 그냥 3070 제품 이 놈들은 음, 아시아피 전원이 8핀 하나다 보니까 전원부를 굳이 크게 강화시킬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파운더스 에디션하고 동일한 전원부를 채용했습니다 밑에 EX 붙은 애들부터 파운더스 에디션보다는 1페이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갤럭시 그냥 3070 빼고는 싹다백플하고 LED를 주고요. LED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AS는 갤럭시 코리아다 보니까 믿을만 하겠죠. 온도 같은 경우에는, 음, 평균치보다 약간 높아요, 약간. 그니 그러니까 거의 평균 수준이고요. 소음은 평균치보다 약간 낮아요. 그래서 밸런스가 잘 잡혀 있긴 합니다. 이 제품 자체가. EX 같은 경우. EX는 새 제품 다 그래요. SG도 똑같을까 생각하는데, 요 아마 그냥 3070만 조금 온도나 소음이나 높을 확률이 있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시고요 어,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e x 쯤 오면 은 평가보다 살짝 비싸가지고 크게 없는 편이고 또 밑에들도 애 따지고 보면 은 그리 싸진 않아서 약간 애매한 가격에 속합니다 갤럭시가 현금가는 싼데 얘가 카드가나 아니면 세금 포함 가격이 되면 조금 조금 높은 편에 속하더라고요 그래서 못쓸 정도는 아닌데 뭐 기가바이트 거보다는 평점이 좋죠 음, 못쓸 정도는 아닌데 막 강추하기는 좀애매하더라고요 강추하기는 좀 애매하니까 갤럭시 EX 정도는 살만하다 그리고 사실상 갤럭시 x 제가 테스트했을때는 온도도 평균 이하였거든요 평균 이하였으니까 아마 제가 이제 자체 테스트 결과를 정리하고 나면 은요게한 6점 정도까지는 올라갈 것 같아요 6점 정도만 돼도 살만하거든요 물건 있을 때또 현금가로 구매할 수 있을 때 한번 생각해보면 조, 좋은 제품이겠다 정도로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갤럭시 EX는 2만원에 비싸니까 일단 가산비가 좋지는 않습니다 EX랑 EX 게이머랑 크게 차이는 없을 거거든요 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갤럭시는 여기까지 자, 컬러풀 지포스에 대해서 얘기해드리겠습니다 컬러풀 지포스 같은 경우에는 음... 톰워크가 정말 싸게 나왔어요 싼 맛에 쓸만합니다 파운더스 드시와 똑같고 실제로 톰워크 쟀을 때 온도랑 소음이 평균 치정도 나와요 그게 나쁘지 않은 제품이었어요 그리고 울트라를 재봤을 때는 울트라 제 값에서는 자체 테스트 결과에서는 어 소음이나 그 온도가 평균치보다 약간씩 더 낮은 수준에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어드밴스보다 저는 울트라가 좀더 마음에 들었거든요 다만 어 국내에는 일단 테스트 결과가 없고 다른 쪽에서 그리고 해외 매체도 찾아보면 있긴 한데 그 비교할 대상이 마땅히 없어가지고 여기에 추가 점수를 주진 못했습니다 못했고 실질적으로는 저는 6점 정도로 예상하고 있어요 AS가 다소 아쉽긴 합니다 웨이코스가 보통이거나 보통보다 좀 못하거나 수준이라서 어, 그 AS가 아쉬운 거 빼면 은이 제품군은 울트라부터 불칸까지 크게 나무랄 건 없다고 봐요 특히 불칸은 진짜 아낌없이 때려박은 지, 제품으로 보이거든요 탄탈캡에다가 SP캡을 혼용해서 같이 쓰고 있고 탄탈캠이 그 주요 입력단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에보시다피 모스펫도 가장 많이 썼습니다. 14% 4페이지에서 총 18개의 드라이브 모스펫 사용했어요. 그런 거 생각하면은, 이제 불칸은 돈값을 하겠구나, 하는 느낌 이 들어요. 딴 제품보다 6만원 밖에 안 비싸는 게 이해가 안갈 정도로, 어, 튼실하게 짜놨습니다. 물론, 3070은 거의 80만원 돈에 가깝게 사는 거는, 그리 추천할 방법은 아니지만, 불칸은 진짜 내가 탐날 정도로 제품이 잘 만들어졌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뜯어서 확인해 봤을 때도 그래요. 어, 컬러풀은 일단 <웃음> 테스트 결과가 그 비교할 만한 게 마땅히 없어가지고 제가 점수를 팍팍 많이 주진 못했는데 대체적으로 이 중앙에 있는 새 제품은 6점 정도에 해당한다 정도 보시고 취향에 맞다면 사셔도 문제는 없겠구나 하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은 게임워드 까안 보겠습니다 게임워드는 펠리하고 동일합니다 가격도 펠리하고 동일해봤는데 게임워드 AS가 CS 이노베이션이에요 물론 CS이노베이션치고는 잘해주는 편에 속하긴 하는데 개인 어떻게 살 바에 그냥 ST컴 쓰는게 낫겠죠 똑같은 제품이면 마찬가지로 백풀을 플라스틱 사용했기 때문에 전원부 도가좀 높게 나오는 편이면서 어, 판더세대이션보다 약간 높은 전원부와 그리고 좀 저렴한 가격들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어, 소음이나 온도는 거의 평균치에 가깝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는데 분명히 ST컴 제품인데 이걸 굳이 살 필요는 없기 때문에 굳, 그 백풀이 플라스틱이라서 전원보가좀 높아도 난 찌찌어, 하지 않다고 하시는 분은 펠리커 쓰시고요 개인워드나 뭐 똑같은 제품인 하고 넘어가시면 될겁니다 될더 싸게 내놓지 않는 이상 추천하지 않을것 같아요 자그 다음에 이너3D 지퍼스 한번 보겠습니다 이너3D 제품이 흠 4080때도 그랬는데 3090때도 아니 3070때도 사실상 온도랑 소음이 평균치보다 약간 높게 나오나봐요 그런것처럼 또 가격이 또 저렴하진 않아요 71만원 75만원인데 그 4핀짜리는 4펜짜리는 굳이 살 필요성이 없요보이고 4펜짜리는 취향에 맞다면 사겠다 하는거 굳이 말리진 않겠는데 아니다 말리고 싶어요 솔직히 하, 온도가 다른 제품보다 높게 나오거든요 이게 조택하고 온도가 크게 차이가 안나요 조택하고 1,2도 차이 나니까 이것도 꽤나 높은 온도 찍는 편입니다 그렇다고 소음이 조택것보다 확실히 중요한 것도 아니야 조택하고 소음 대시벨도 거의 비슷하게 찍혀요 아 물론 아이노비아가 그 AS가 뭐, 나쁘지 않은 편이긴 한데, 이거 노마이라 하기보다 굿해라도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장점은 없어요. 뭐, 가격이 더 싸지거나, 아니면은 단점을 커버할 수 있는 새 바이오스가 나오거나, 그래야 될 필요성이 보입니다. 에이노 CD는 그래서 추천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음, 아수스, 에이수스 지포스 한번 볼게요. 에이수스 지포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k o 은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습니다. 오, 어, 노노시 버전 같은 경우에는 3만원 정도 차이 나고, 오시 버전 같은 경우에는 뭐 2만원 정도 차이 나는데요. 노노시랑 호시랑 시, 실질적으로 뽑기 운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저렴한 맛에 노노시 사는 게 좋겠죠. 10 어, 플러스 2 페이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파운더스 에디션보다는 조금 나은 전업을 가지고 있고요. 음, 부품 품질도 나쁘지 않은 걸 사용했어요. 컴포런트 품질을 한번 봤을 때부스트클럭 어, 같은 경우에는 꽤나 높은 편에 속합니다. 노노시가 1755고 판더스보다 30 높죠. 5 5 버전 같은 경우는 1845예요. 꽤 많이 높죠. 1845. 그래서 그런지 실제로 이걸 테스트 해보면은 상급 제품들하고 다 비벼요. 어 성능 자체는 제가 실제로 테스트 했을 때 기준으로. 온도 같은 경우는 평균보다 약간 높고 소음은 평균보다 조금 있는 편이에요 한 1dB 아니라 2dB로 도 높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소음의 차이를 느낄 수가 있어요 자세 테스트 결과도 거의 비슷하게 나왔기 때문에 온도 문제는 크게 안 삼아 됩니다 혹시나 본인의 상공치고 온도가 너무 높다면 AS를 받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안 높아요 실제 이 케이스 테스트에도 높게 안 나와요 80도까지 안 찍습니다 근데 소음은 조금 있는 거 맞아요. 거기까지 평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개요는 어, 터프를 얘기해드리겠는데 터프는 터프입니다. 타공 터프 어땠어요? 가장 강력한 쿨링과 확실하게 낮은 소음을 보여줬어요. 7 0도 동일합니다. 물론 쿨링 솔루션 조금 바뀌긴 했는데 슈라우드랑팬을동일한게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로 히트싱크가 그리 크게 줄지는 않았거든요. 마찬가지로 메모리는 또 독립쿨링으로 되어 있고요. 아, 물론 촘촘한 뭐히트싱크 <웃음> 따로 단건 아닌데 히트파이프가 아니고 그 그냥 그 넓은 판 하나 달아놨긴 했거든요 그래서 분리해 놓다 보니까 gpu는 확실히 잘 잡혀요 그리고 부스트 클럭도 꽤 높은 편에 속하고요 1845 근데 국내에 레리는 물량이 거의 없습니다 제품은 정말 괜찮은데 그러니까 여러분 사고 싶어도 못살 거예요 만약 구할 수 있다면 터프 추천드립니다 아, 그 스틱스 같은 경우에는 80하고 클리 솔루션이 거의 똑같아요. 무게감도 같고, 겉버스도 같고, 사이즈 동일합니다. 안에 사용했는 슈라우드 모양이나, 뭐, LED나, 아니면 펜같이 다 동일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내가 80 때는 터프한테 이제 스틱스가 많이 밀리는 걸 봤거든요. 근데, 70 때는 스틱스가 크게 안 밀려요. 터프랑 비교해도. 크게 안 밀리니까, 상급다운 모습을 보여준다고 해야 되나? 온도 자체는 터프보다 1도, 1.5도 정도가 높게 찍힙니다 소음도 뭐한 0.5dC를 높긴 한데 그게 어 완전 2등 정도의 소음이랑 쿨링이거든요 그러니까 터프 바로 그냥 다음이란얘기예요 최상급 쿨링솔루션과 최상급 소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다가 이 지금 부스트클럭 보이시죠? 제일 높거든요 수요선번도 확실히 7 0정에서 어느정도 해서 보낸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 스틱스는 정말 좋은 제품이었다! 라고 생각 하는데, 일단 가격적으로 꽤나 비쌀 거예요. 일단 가격이 고개가 안되는데 물건 풀리면 이걸 추천할 수 있을까라는 의미 듭니다. 일단 전 제품 중에 점수는 제일 높게 받았어요. 무려 9점입니다. 왜? 전원부 빵빵하지, 클럭 제일 높았지, 소모 온도 문제 없었지, 백플레이리디? 다당연다 달려있고. 뭐라 할게 없던 제품이었어요 저건 분명히 상급 느낌이 납니다 근데 이거 색칠 안해놓은거는 가격이 도대체 얼마에 나올지 조금 무서워서 어, 빼놨습니다 일단 상급 제품 생각나면 한번 노려봐도 괜찮을 제품 녹스 칠해줄까? 일단 칠해놓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차피 언제 나올지도 모르고 가격도 혹시 쌀지 모르잖아 자 에브가크 그 얘기하겠습니다 에브가크는 그 XC 시리즈는 사실 이제 블랙하고 울트라가 그냥 백플 입고 없고 차이밖에 없거든요 다운더스 기준이고 막 클럭이 높지도 않고 EMT에서 AS는 괜찮은데 가격점 메이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그냥 사실 그냥 넘어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다만 또 FTW3는 달라요 FTW3가 내가 3080 때문에 소음이 좀 있다 그랬는데 70은 소음이 그리 안 커요 어, 아무래도 총 발열량이 확인이 줄어들었으니까 그리고 1 0트 가까이 전력소비는 줄었거든요 80에서 70 오면서 그다음에니까 펜이 빠르게 안 돌아서 소음이 높지 않은 탑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코 온도도 상당히 잘 잡는 편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스틱스랑 얘랑 또이또이요잘 잡아. 잘 잡습니다. 어, 트리어도 여기 들어가면 될 거예요. 셋다 쿨링 솔루션참 괜찮은데 그거보다 조금 더 좋은 게 터프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고. 어, 요놈의 가장 큰 특징은 전력 소비랑 최대 해제치가 헤데, 그좀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수동 오버할 때 유리한 제품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게 수열 뽑기만 좋으면 은 기본으로 사용할 때도 가장 높은 부스트 클럭을 잘 유지해줘요. 그러니까 최소 부스트 클럭을 유지를 잘해줍니다 전력을 조금 더 높은 폭으로 넘겨주기 때문에 모스펫도 괜찮은거 썼고 총 14페이지고 여튼 이것도 상급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가격만 잘 잡아준다면 살만할 것 같은데 이게 스틱스 가격보다는 조금 싸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여튼 스틱스는 이거랑 비슷한 등급인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p n i 라고 이거, 수입해 는 회사가 이제 두개예요 마닉하고 제시연인데마닉거보다제시연께 조금 더 쌉니다. 다만, 마닉의 AS는 굿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사실 얘는 7점 줘도 돼요. CS i n n o 션 AS는 좀제시연일 경우, 좀이기 때문에 6점을 줘야 될것 같습니다. 가격점 메이트가 크기 때문에, 여기서 2점을 받고, 전원보다 파운더스 대니어보다좀 나았기 때문에 1점 받고, 백프리 쓰니까 여기 1점 받고, 이상하게 소음하고 온도가 낮게 나온다고 합니다. 나 근데 이 제품 테스트 안 해봐서, 일단, 아니 작은데 낫게 나온다고? 약간 의심스러운 마음은 있긴 해요 있긴 한데 어, 해외 리뷰 좀더 찾아볼게요 찾아보고 제가 확실히 낫다 그러면 은 다음번에 자체 테스트 결과까지 섞어가지고 한번 여러분한테 추천 제품이나 아니다 언급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지금까지 출시된 제품 여러분한테 다 보여드렸어요 총몇 종인지 기억이 안나는데 <웃음> 자 그러면은 최종 정리 겸 추천 제품을 얘기하겠습니다 e m t e 에서 지금 현실점에 봤을 때는 터보 재슨 어 가성비가 너무 안좋아요 그리고 80대는 다르게 이상하게 온도랑 소음이 역정되어 있는데 음 이건 실제 내가 테스트 해보고 어,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거 잘못 적어놨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거꾸로 돼 있던데 사실 이거 k 4존거거든요이값은대 이렇다 그러면 솔직히 터보제에서살 이유가 없잖아 아니, 여기 셋 중에 산다 그러면 나는 블랙 에디션 쓸것 같아요 블랙 에디션이 어. 솔직히 쿨링 솔루션하고 소음도 충분히 괜찮고 얘도 뽑기운 좋으면 그냥 성능 잘 나오더라고요 근데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고 이거 쓸것 같아 펠리꺼는 EMT하고 겹치기 때문에 굳이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가격이 좀더 저렴하니까 3만원이면 꽤큰 돈이거든요 저는 이거 가고 싶어 하신 분 있을 텐데 전원보가 살짝 높은 게 쭈쭈야 하니까 그거 고려하시고 사세요 그래서 여기 여기는 그냥 살만한 것 같아 기가바이트 거는 아까 말씀드시피, 마땅히 마음에 드는 게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가격적인 메이트가 넘어갔습니다. MSI 지퍼스는 여러분 소음에 민감하다 그랬을 때, 그럴 때, 트라이 프로즈는 고를만 합니다. 다만, 트라이 프로즈 특성상, 파운더스 디시션 기반의 전원부에다가, 어, 깡클럭을 좀 올려놨기 때문에, 고주파음은 좀 있어요. 얘가 팬소음은 적은데, 그거는 한번 감안하시고, 구매 고려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택 지퍼스는 싼 맛에 쓰는 제품, 사겠다 그러면은, 나는 예산이 이거밖에 안 돼서, 그럼 말리지는 않겠어요. 다만 약간의 소음이나 약간 높은 온도 정도는 각오하고 사시라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형가로 구매할 때 EX 시리즈는 한번쯤 고려해볼 만하다 EX가 실제로 내가 테스트할 때는 이거보다좀더 괜찮은 값이 나와가지고 나는 어 밸런스가 잘 갖춰진 제품이라고 생각한다 어 구매고려해보도 괜찮다 라고 말씀드리고 넘어갈것 싶고요 컬러풀 지포스 같은 경우에는 음 일단 어드밴스가 좀 점수 를 높게 받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제가 사용해 본 결과 울트라도 괜찮더라. 얘네들 평점 한 6점 정도로 생각하고 음. 취향에 맞는다면 일단 화이트 제품도 있고 울트라는 이엔텍 제품보다는 약간 AS 쪽에서 아쉽긴 하지만 살만한 제품이다. 사실 이엔텍이 지금 AS 점수 2점을 빼버리면 이거랑 점수 차이가 없거나 이게 오히려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 한번 고려해 보시고 어, 구매 목록에 넣어두셔도 괜찮다고 얘기하겠네요. 개인 어드는 굳이. 임 m t 아니면, 저, 펠리게 있는데, 굳이? 이너 3D도? 굳이? 예. 아수스 같은 경우에는 KO 싼만에 쓰겠다, 그때 말리지 않겠습니다. 이게, 그, 보시면 어줍지 않은 하급들 보다는 약간 나은 편이거든? 그래서, <웃음>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넘어가고. 어, 구할 수만 있다면, 터프 가하는게참 괜찮아 보이고요. 스트릭스도 70만원, 한 중반 정도에 나온다 그러면, 한세벌만 하겠네요. 이게 70만 후반까지 넘어가서 뭐그 80만 가까이 나온다 그러면 좀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에브가 같은 경우에는 XC3 시리즈는 크게 메리트가 없고, 어, 여러분이 장난감처럼 좀 오버해서 갖고 놀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 FDW3는 좀 괜찮은 제품이 될수 있다. 어, 오버를 할수 있게 가장 적합한 제품이다. 어, 기본적인 성능이나 어, 뭐 온도 이런 것도 다. 평타 이상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PNI는 제가 아직 실제품을 못봐가지고 어 추천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 결과가 믿어야 될지 약간 애매한 편에 속하기 때문에 따로 언급하지 않고 추천 제품을 마치겠습니다 자 어때요? 여러분도 저랑 생각이 좀 비슷한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온도랑 소음은 아직까지 제가 자체 테스트 결과 완전히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교차검증을 하지 않아서 적당히 참고만 하시고요 뭐, 전원부나 힙합, 펜, 뭐, a s 이런 평가 같은 경우는 약간 주관적인 면도 있긴 하지만 사실이 바뀌진 않거든요. 그래서 가격하고, 일단 뭐, 전원부, 이런거 참조해서 여러분이 사시면은 조금 도움이 될거라 생각하며 이번첫 번째 버전은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번에 제 자차 테스트 결과 끝나면 리버전에서 네또 올려드릴 테니까 그때 한번 봐주시면 좋겠네요. 오늘 영상 보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바이바이!